오더바이 니까 조회하면 폼이겠죠 이제 폼에 오셔서 이제 오더바이 내림차순 DSC가 되어있죠 근데 어, 이거를 오름차순으로 만약에 변경해야 된다 라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해서 목록 상자를 클릭해야 됩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행 원본을 누르시고 점점점을 누르셔야 됩니다. 점점점 누르고 여기에 보면 내림차순 해가지고 일자가 되어 있죠. 이 일자를 오름차순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d f c 나 ASC 오른차순, 내림차순을 아예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해당하는 필드에 클릭해서 오른차순이나 내림차순을 지정하시면 자동으로 설정 됩니다. 이제 닫기 해주시고 예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 원본 클릭해서 Ctrl-C 여기 안쪽을 블럭 씌워서 컨트롤 V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order by table 일자라고만 나오는데, 오름차순이, 기본 값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order by table 일자만 있으면, 자동 오름차순이 됩니다. 그래서, A, F, C가 안 나와도,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점감들은, 여러분들과 저보다도, 더정가하기 때문에 afc가 안 나온다고 해서 감점될 일은 절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더바이가 없을 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상자를 클릭해서 행원본을 클릭하고 점점점을 눌러서 이제 아무것도 정렬을 안한 거죠. 그리고 닫기, 예를 들어, 행원본을 뽑다, 여기에 다운표 사이에, 컨트롤 V를 하면, 오더바이 구문이 아예 없는 경우가 됐죠. 이런 정렬이 빠져있어서, 나중에 검사하다가 정렬이 빠진 걸 확인했다면, 목록상자를 클릭해주시고, 행원본을 누르시고, 점점점을 눌러서 일자의 내림차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기 저전하기 위해서 예를 해주시고 행원본 클릭하시고 컨트롤 C 복사 사운표 사이에 블럭 씌우시고 컨트롤 V 해주시면 오더바이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